이거 이파리 다띄었어다 띄고 깨끗하게 씻었거든? 이거 100g. 이 콩나물은 이게 국산콩이라고 써진 게 좋아. 맛있어. 고소하고. 국산콩을 안한 거는 고소한 맛이 안 나더라고. 어? 미나리하고, 어, 콩나물하고 섞어서 무치니까 식감이 너무 좋아서 음. 이번에 또 그렇게 무치려고 음. 콩나물 300g. 이것도 요만큼만 파나? 아니, 이제 조금씩 사도 돼. 이거는 미나리는. 마트에서. 어. 나 필요한 만큼 사는 거야. 이게 고소한 이게 국산콩이 고소해. 한두분 잊혀줘야지. 음, 물이 끓으니까, 자, 이거 콩나물하고 미나리 묻히는 거는 이게 간단하니까 아무나 해먹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음. 너도 이거 배워놨다가 해먹어.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물을 좀 넉넉하게 부어야 돼. 네? 그래서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그래야지 이 밑간이 되거든? 음. 미나리를 먼저 살짝 삶아. 한 2분 정도 삶아주면 돼. 너무 또안 삶으면 질기니까. 얹어. 서 찬물로, 찬물로 바로 이렇게 담가줘야 돼. 여기다 콩나물 해도 돼. 그러면 콩나물에가 미나리 향도 입혀지는 거야. 이 콩나물, 이게 삶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? 이거는, 어, 뚜껑을 이렇게 열고 삶, 삶으면 끝까지 열고 삶아야 돼. 넣었다 닫으면 비린내가 나니까. 갖고 삶으면 끝까지 다 익을 때가 다 닫혀놔야 되고, 그래서 이건 3 4분 정도 삶으면 될 거예요. 물이 이제 좀 있어 바글바글 올라와. 미나리를 받쳐놓고, 미나리를 꼭 짜야지 꼭 짜줘야 돼.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. 음. 이 콩나물은. 이제, 이게 삶을 때, 이게, 이게 지금, 이제, 볶음이 막이렇 올라올 거거든? 요럴 음. 때, 딱 건져내는 게 제일 좋은 거야. 비은안 나, 그래도. 음. 음, 조금 더 있다가 더 이렇게 막, 보글보글 볶음이 올라올 때. 지금 이렇게 볶음이 올라와서 끓지, 요럴 때 꺼내면 돼. 이도 찬물로. 이 콩국 할 때, 콩국 할 때, 저기, 콩도, 이게 바글바글 올라올 때 건져내잖아. 그럼 음. 그게 제일 고소하잖아? 콩나물도 똑같은 거야. 바글바글 올라갈 때 건지면 그때가 제일 좋아. 찬물로 딱 이렇게 헹궈지고 이런 식으로 있어. 물기를 이렇게 흔들어서 충분히 빼. 이게 너무 길면은 콩나물하고 잘안 묻혀지니까. 일단은, 이제 이걸, 이걸 다, 다, 넣으면 너무 많아니까 너무 이제 많이 넣으면 파 향이 나서 응. 미나리 향랑이 좀 이렇게 이제 죽을 수가 있어. 그렇게 밥만밥만 밥맛. 밥맛 나. 많은데 이 정도만. 응. 콩나물에다가 넣는 깨는 좀 바스려야 돼. 좀 많이 넣자, 고소하게. 통으로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덜 나니까, 바스려가지고. 아, 이 고소한 새가확 올라오네.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간장으로도 하는데, 나는 간장보다도 소금이 더 좋더라고. 소금은 이제 무쳐먹어, 가방에서 이제 해야지. 소금의 짠맛이 다 틀리니까. 참기름.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치면, 막 주물르면 안 돼. 그 음. 마사가 없어져. 이렇게 살살 이렇게 털어가면서 무쳐야 돼. 할수 있겠지, 응. 거기뭐할수 있지. <웃음> 콩나물 무침이 제일 쉬워. 근데쌈기를잘 삶아야지. 잘 너무 많이 삶으면 또 맛이 없어. 너무 덜 삶으면 또 비린내 나고. 음, 삶는 응? 삶는 것만 잘하면 돼. 음, 이게 그 아삭아삭하게 삶아야지. 이제 된 거야 다. 먹어보고 간이 오케이, 맞나. 네. 음. 간이 맞아. 좀 삼삼하게 무쳐야 되니까 이게 미나리야 그렇게 무치니까 미나리랑 콩나물을 같이 씹으니까 음 향긋한 향도 나고 또 콩나물의 아삭한 것도 더더 두배로 늘어나고 음, 음. 음. 콩나물에서 또 고소한 맛도 나고 너무 맛있어